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뭘 하냐면 심사위원을 합니다 이제 대학생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동아리가 한 대로 뭉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몇의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총중평가를 해서 1등을 가리는 거죠 제가 거기에 초대를 된 겁니다 가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것 같아요. 예전에 벌써 한 이것도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한세 번에서 한네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한번 가서 이 친구들의 얘기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저도 좀 감동 좀 묻고 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시작합니다. 나도 나오나? 네, 나오십니다. <웃음> 최자영 씨라고 되게 핫한 분이시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웃음> 이종국 대표님이라고 <웃음> 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뒤에 사람 엄청 많아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아, 대회 가 시작될 예정료님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웃음> 진짜, <목소리> 그 다음 다다음 그 슬라이드에 이제 글이 나오고 이제 혜택 부분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푸닝에서 <목소리> 나오실 때 일부러 막 머리도 이렇게 좀 산발하시고 막. 났는데요. 와우 애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너무 잘해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진짜 대학생 친구들 만나니까 <웃음> 괜히 제가 힘이 더 많이 생겨요 진짜. <웃음> 저도 많이 배우고 선물인가요? 네 선물입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이루야 못 일어나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아주 준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꼭 받았어요. 나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여기 계신 분이 진짜 완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이지, 이지TV에다가 이지TV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아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 여기 계시는 파워 PT 대표님도 네. 이지TV에서 만나요 아이스. 아. 늘아무스의 몸끝붓게 맘보스베가의 형호원었습니다유니오 p t 아 s 스테 스토리 스토리텔링PT 우선팀명 아엘스테로 이름 강 공스아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어, 이게 끝났는데 비가 오네요.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막 생각나고 근데 애들이 진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준비 열심히 해서, 어, 보는 내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PT라고 하는 게, 이런 무대가 없는데, 이런 무대에서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보는 내내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 꽃도 받고. 오늘, 그, 피날레 했었던 모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이런 대학교 대학생들의 이런 발표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만 성장하니까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발표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